오늘 3 4쪽 대학 지도는 제 명병덕하며 재 신민하며 제 지어 지선이니라 정자왈치는 당작시니라 대학자는 대인지하야람 명은 명지야라, 명덕자는 인지속특호천이 허령불매하야, 이구충미응만사자야라. 단위기. 숨소구와 인욕소패 즉 유시훈이람 연이나 기폰체지명 즉 유비상식자람 고로학제 당인기소발이 수명지하얀 이포기초야란 신자는 혁기구지위연인 언기자명기병덕이면 우당초이 급인하야 사지역유이 거기 구염지오야람 지자는 필지여시 불천지요 이 지선은 즉 사리 당연지 그야람 언령영덕신민을 개당지어지선지지불천이임 개필기유이 진포철리지 그기요 이모일호인욕지사야람 자삼자는 대학지강녕야람 <목소리>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신민하며, 제 지여 지선이니라 거기 있을제 자세개가 있죠 대학공부, 어떻게 보면 학문 전체의 공부 범위가 이세가지 밖에 더 있을까 싶어요 첫째는 제 명명덕 위에 있는 명자는 동사로 쓰여서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명덕, 즉, 밝은 덕, 환한 본연의 마음씨를 명덕이라고 래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제 신민함, 그 다음에 이걸 친할 진짜, 백성민자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는 데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만 명덕을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덕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미인거죠.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는 데 있으며 제 지여 지선이라 또 지선에 그치는 데 있다. 지선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선이라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천부적으로 태어났을 때 본연의 모습 그거를 희복해가지고그 자리에 딱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자왈 친은 당작신이라 여기 친자는 당작신 이렇게 써있을때 마땅당자 질작자 세신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마땅히 세신자로 지어야 된다. 친자를 신으로 읽자 그 말이에요. 대학자는 대인지학이라. 대학이라는 것은 여기 대학지도는할때 대학이란 두 글자. 대학이라는 것은 대인지학이다. 저 위에서 소학이 있는데 소학은 소인지학이에요. 소인지학은 어린 아이들의 학문이라면 이게 어른들의 학문이에요. 명은 명지야라 위에 있는 명 명덕할 때 명이에요. 명은 명지. 거기 지자가 붙어서 이게 동사화 시켜 주는 거예요. 밝혀준다, 밝힌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명덕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명덕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밝은 덕 또는 환한 본연의 마음씨 이렇게 번역들을 하세요. 명덕이라는 것은 인지, 소, 득, 호, 천이. 인지, 즉, 사람들이, 소, 득, 호, 천. 호 자는 어디로부터, 이렇게 번역해요. 하늘로부터 얻은 바. 얻은 바로, 허, 령, 불매하여. 허는 빌, 허 자고, 령 자는 신령할 령 자고, 맷 자는 어두울 맷 자예요. 그래서 텅피고 실령하면서 어둡지않아서 여게 명덕이라는 말이 되나요? 이 구중리 구자는 가출구자고 중리니까 묻이치들을 갖추어서 응만사자야라 만가지 일에 응하는 것이라요. 고그 밑에 잔주를 좀 볼게요. 잔주를 좀 많이 볼게요. 주자 말 천지 부어 인물자를 위지 명이요. 주자 말씀에 천지 부어 인물자, 하늘이 사람과 저런 동물과 사물에게 부여해 준 것을 명이라고 하고, 인여 물 수지자를 위지성이라. 사람과 이런 물, 물체가 물 수지 받은 것을 성이라고 한다. 명과 성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증명에 나와 있긴 합니다. 천명지위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가 하면 주어 일신자를 위지심이라. 주어일신, 일신의 주인이 된 것을 위지심, 마음이라고 말한다. 해야지. 그래서 유득어천이 하늘로부터 어둠이 있어서 광명정대자를 빛광자, 밝은명자, 광채가 나고 밝고 바르고 큰 것을 위지명덕이라고 한다. 해야지. 명덕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광명정대한 것. 이렇게 보면 되시나요? 그런데, 예,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위지명, 위지성, 위지심. 이렇게 쓰는 문법인데, 이거를 명이라고 말하고, 심, 성이라고 말하고, 심이라고 말하고, 명덕이라고 말한다. 그럴 때 전부 위지, 위지, 위지 이렇게 쓴 거예요. 보면, 천지, 부어, 인물자를 하늘이 인물, 사람과 저런 사물에게 부여해 준 것을 명이라고 말하고, 인녀, 물, 수지자, 사람과 물건들이, 물체가, 동물, 여기, 사람은 인간이라는 물은 동물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또 생물들이 수지자 받은 것을 위지성 성품 성이라고 말하고 주어 일신자를 위지심이요 일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말하며 유득어천이 하늘로부터 받아서 광, 빛이 나고, 밝고, 바르고, 큰 것을, 광명, 정대한 것을, 미지, 명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명덕이라고 한다. 음. 그럼 여기서, 명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음심 자, 마음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 그 다음에, 명령할 명 자, 명이라는 것, 음. 그거를 다 구분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첫번째 동그라미가 있어요. 35쪽에 허령불매라는 말이 있지요. 첫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음. 허령불매 변시심이다. 허령불매한 것이 변시심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차리구조고중 무소흠궐 변시성이다. 이 이치가 구주거, 구조거 중 속에 그 풍족하게 갖추어져서 무소결괄, 결괄 빠짐이, 조금도 빠짐이 없는 것이 변시성이다. 성품이다. 수감이동 변시성이다. 그래서 감흥을 따라서, 감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정이라고 안다 해야죠. 여기서는 이제, 심, 그죠? 심,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정. 그렇게 구분이 되는 말이죠. 음,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음. 허, 영, 불, 뇌, 요거 단어를 봤을 때는 이게, 여기에 빌어 자로 쓰는 게 아닌가요? 여기 허 자는 빌어 자. 죠어 자, 영은 비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없지만 꽉 차있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꽉 차있는 거를 이제 명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허령불매라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요 단어를 본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뭐, 실체, 뭐, 이런 거를 <웃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잔, 잔주를 이제 자꾸 예. 보게 되는데, 예. 음, 거기 하나만 더 볼까요? 예. 35쪽에, 거기, 황시왈 한 선주를 하나만 더 보시죠. 음. 황시왈 허령불매는 명오 허령불매라는 것 자체가 음. 밝을 명 박다는 거고 됐지요. 구중리응만사는 덕이다.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만사에 응하는 것은 덕을 말한다. 음. 이렇게 되면, 명덕 되죠. 네? 네. 네. 그 명덕이라고 할 때, 명에 해당되는 것은 허령불매라는 말로 명이라고 표현했고, 음. 구중리, 응, 만사 하는 것이 덕이다. 이거죠. 그러니, 구중리자는 덕지 전체, 전체로 미발자야. 그러니까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은, 덕지 전체, 덕의 전체로서 미발자예요. 이거 아직 중요을안 배우셔서 미발, 이발이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미발은 갖추고는 있지만 아직 어느 분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모든 걸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대로... 음. 구중리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그릇처럼 정해져 있으면 담으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집어넣었다. 음. 이, 여기 지금 이 공간도 비어있는 것 같지만 꽉 차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든 거든 아니든 간에 꽉 차있어요. 조금 더어지럽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웃음> 이 부분은 차분히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대목대목을 정리를 하셔야 돼. 그다음 볼게요. 응만사자는 거기 이어서 봅니다. 만사에 응하는 것은 덕지대용으로 이발자야라. 이게 이게 응만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 닥쳐와도 거기에 응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일이 닥쳐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드러나야 될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덕지 대, 덕이 크, 크게 쓰여지는 자리로서 이발자야. 이미 발로가 된 자리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부부 간에 만나면,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벌써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는 사람이 누구나 부부에 대한 위치도 갖고 있고, 부자 간의 위치, 부모 자식 간의 위치, 모든 위치를 다 갖고 있지만, 그렇게 서로 마주칠 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게 이발. 그 전에 갖추고 있는 것, 구그 중리가 미발. 이렇게. 미발, 이발. 이렇게. 미발, 이발. 예, 예, 예, 그러니, 소위 응반사자는 그니까 만사에 응할 수 있는 소위는 그 모든 일, 모든 것들에 응할 수 있는 그 이치는 즉기구중리자지 소위하라 그것은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은 모든 이치를 갖추고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이치대로 그 일을 처리한다. 우리는 거기에 처리할 때마다 뭐가 동원하면 욕심이 욕식. 동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인이 처리하는 일과 우리 같은 중인이 처리하는 일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발하고, 저기, 여기에 미발을 하고, 음. 여기에, 네. 여기에. 이발. 예, 이, 이게 이발. 예. 이발, 이발. 예. 이발, 기발. 또는 이발, 이발, 이발. 어. 미발, 기발일 거예요. 그죠? 이게 음. 예. 기발, 기발. 예. 이미 기, 자. 음. 아니, 아니, 미, 자. 근데 이 한문에서 이 유일하게 미에를 부정하는 말은 한자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 미, 자예요. 아니, 미, 자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직 멍멍하지 않았다. 음. 대표적인 단어가 미성년, 미취학, 음. 네. 미만인, 음. 그게 다 그게 아직 못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여기도 미발이라는 건 뭐예요? 갖추고 있지만 아직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그런 거에요 거까지 음. 따라왔죠. 이제 음. 소위 알아? 네. 미발즉형연불매하고. 아직 표출되기 전에는 형연이 불매. 아주 형자 되게 밝은 형자예요. 밝지만 밝으면서 어둡지 않고. 이발즉 이미 그것이 표출되면 품절 불차하니 거기에 맞게끔 딱딱 맞게끔 처리가 되는 게 품절 불차예요. 그죠? 소위 명달. 그게 바로 명덕이래요 명덕이란 말 속에는 이발, 기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맞죠? 근데 그 명덕이 사람, 사람마다 똑같이 부여받은 거라 이거지. 그 부여받은 것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명덕을 닦아나지 못하면, 닦지 못하면 거기에 욕심이 덕지덕지 깨워가지고 명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간다 이거지. 그거를 닦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대학에서 공부할 첫 번째 공부다. 명명덕 이해가 되셨죠? 음. 근데 이 명덕이라는 말을 어떻게든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 옥계누시왈도 하나만 더 볼게요. 잠재를 몇개보므로써 나름대로 감을 잡으시라고 저가 이렇게 하는데 옥계누시왈 음. 마지막 동구라이 명덕은 지시, 본심 명덕이라는 것은 다만 본심을 말하는데 허자는 심지적이요 허령불매, 골프이하는거예요 그렇죠? 허, 허라는 것은 심지적, 마음의 고요함을 말하는거고 령자는 심지감에요 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감흥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심유감이다. 예를 들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은 저 거울감자예요. 거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딱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허, 유, 감지, 공. 허라는 것은 거울이 비어있는 것과 같아. 명, 유, 감지요이 밝은 명자 명은 또, 거울이 비추어 주는 거야, 그죠? 불매는 신원기명래라 불매 어둡지 않다는 것은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거듭 그 밝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 허즉 명존어충이요, 이 비어 있다는 허라는 것은 명존어충, 밝음이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명즉 명응어외라 이 명자는 그 발음이 밖으로 응하는 자들다 그래서 유혹으로 구중미하고 오직 비어 있기 때문에 묻이치를다 갖출 수 있고 그렇 유령으로 오직 그 실령스럽기 그 때문에 응만사다 모든 일에 응할 수 있다 서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음. 그래서 그 명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로 허령불매해서 모든 위치를 다 갖추고 모든 일에 다응할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 단 이제 넘어가면 단 이렇게 있잖아요. 단 그러나 위, 기품소구와 인육소패. 이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기가 있으면, 기의 반대는 바로 이제, 그, 성이잖아요, 성. 기품이라는 것은 기운으로 품, 품자는 부여받을 품자예요, 이제. 아까는 하늘이 명령해 준 것은 물체마다 똑같이 해준것 같은데, 그 사람이나 물건이 받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품으로 이구 자는 구해받다 구해받은 바와 인육 숲패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심으로 숲패 가리워진 게 된다면 들윗자, 들게 되면 유시혼이라. 세시자예요. 때로 어두워질 때가 있더라 이거요 명덕은 다 받고 태어났는데 그 명덕이 기품으로 인해서 기품이라는 건 이게 이제 기질적으로 청탁고화가 있는 거지요. 사람들의 IQ가 다 차이가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 늦은 사람 다 있잖아요. 그것이 기품 소구예요. 그것과 인욕소폐. 사람마다 다 지가 자기 마음 세계 속에 빠져있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거기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이렇게 가리워지게 되면 그 밝게 타고난 명덕이 어두워질 때가 있더라 해가지고 면이나 그러나 기 본체지 명제 그래도 그 본래 받은 그 본체의 밝은 것그 명덕은 여기 명자는 명덕이에요. 즉 유미상식자라 일찍상자죠일찍이 그치식자 일찍이 그침이 있지 않더라. 해야죠. 아무리 아무리 욕심과 기품으로 해서 가려진다 해도 본래 받은 본체의 그 명덕은 사라진 적이 없더라. 고로 학자 당 인기 소발이 수명제야. 그래서 대학생이된 대학이라는 글을 공부한 학생들이 마땅히 그이 소발이니까 표출되는 거지요. 드러난 자리. 표출된 바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은 밝은 대로 통한다는 말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치를 가지고 하나하나 어두워진 부분을 밝혀나가는 것 그게 공부 아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아직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것 밝혀나가는 것 그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당 인기소발에 그발로딘 바로 인해서 수명지하야 드디어 명지 밝혀 밝혀나가서 이복기초야라 그래서 그 처음으로 희복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명명덕 공부다, 이거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태어날 때 받은 본성 희복이다 이거죠.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성 희복 그죠? 인성 희복이에요 그게 명명덕 공부예요. 그럼 사람이 아무리 아까 내천사라도 양심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냐? 양심은 양심 문제는 사라져? 양심은 죄를 짓는 사람도 양심이란 건 있는 거야 네. 거기 잔주를 좀 볼게요. 음, 주자와 거기 볼게요. 명덕 미상식이라는 것은 명덕이 일찍이 식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시시발현, 발현어, 일용지간 이니 때때로 일용지간에 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견 유자 입정이 출척이, 출척이 현이요, 아, 출척이요, 어, 그래. 이게 유자 입정이 출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유자는 어린아이예요. 네. 이게 벌거숭이 아이, 애기. 애기가 지금은 뭐 수도꼭지지만 옛날에는 그냥 우물이 길가에 있었잖아요. 파래박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거기가 저거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아기가 엉금엉금 그 우물가로 기어갈 때내 새끼 아니라고 해서 걔를 밀어 넣지 않는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 상황을 보면 얼른 가서 아이고 아기 죽겠네 하고서 애를 건져온단 말이지. 그게 바로 인의 예지할 때 인, 인자한 마음의 발로 다해가지또 견비의 수 그죠 의롭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수지심을 느낀다. 이거야. 수라는 것은 내가 다없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수, 오는 남이 다르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 수호지심이에요. 수호의 마음이 나오게 되고, 견현인이 모경하고 훌륭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헐뜯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까? 이렇게. 또 견선사의 탄모 또 좋은 일잘된 일을 볼때 탄식하고 그거를 아주 흠모하게돼있어 이런 것들이 개 명덕지 발현나라 이게 바로 명덕이 발현되는 증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지학지인이라도 비록 지극히 악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 유시, 유, 선념지 발효 때, 또한 선념, 그 착한 생각이 발로 디는 것이 있지만, 단당, 인기, 소발지, 단, 접속, 광명지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잠깐 뿐인 거고, 공부를 계속 한 사람들은 그 발현되는 자리를 확충시키, <웃음> 아니, 확충시키잖아요. 맹자는 이 자리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호연지기장 들어보셨죠? 호연지기장에서, 화기충지라고 했어요. 확충이라는 말을 맹자가 처음 쓴 거예요. 그 발로 뛰는그 자리를 보고, 확충을 해라, 이거예요. 밀어 나가고, 넓혀 나가라, 이거야요 그러면 세상에 다 이런 분성살 거다. 이렇게 방법은 그렇게 제시했어요, 맹자가.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명명덕이라는 것을 이 정도만 짚어보고 또 지나가 보지요. 근데 그 가기 전에 37쪽에 신한진시와 주가 있어요. 그죠? 끝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거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상인은 일반 사람들은 어명덕지 발현, 발현에, 명덕이 발현되는 자리에 수발이 수민하고 그냥 발로 뛰는 거를 따라서 또 그때는 잠깐 발로 뛰었다가 수민 그 금방 내또 사라져 그런데 학자 어 명덕지 발현처에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학 우리 학자들은 학생들은 명덕이 발현되는 자리에 당체인이 충광지니, 그죠. 마땅이 체인, 몸으로 깨닫는 것이 체인이잖아요. 그죠. 몸으로 체득해서 인식하는 거니까. 체인, 몸으로 깨달아서 확충지, 확광지, 아, 충광지 그거를 채워놓고 톡 넓혀 놓는 것. 이게 바로 소위 수명지예요. 따라서 밝힌다는 거예요. 기품, 기, 기품, 구, 거기 그 점을 찍으세요. 무력패, 그죠? 기품으로 구해되고, 무력으로 가리워지게 되면, 명자, 혼이, 초자, 실이다. 그 밝았던 것이 어두워지면서, 그죠? 애초에 부여받은 것을 잃게 된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 치기 명지지공 하야 이 변화 기질 즉 아, 기가 막히네 그죠 치기 명지지공 그밝키리는 노력을 이루어 나가서 이 변화 기기 변화 기 기질 즉그 기질에 의해서 구애 받았댔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그 기질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면 혼자명이 초자복이라 어두워졌던 것이 밝아지면서 애초 받았던 것을 회복하게 될 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학문의 키워드가 어디 있어요? 변화기질이죠. 기질에 의해서 본성을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명덕을. 그죠 그렇게 정의할 수있지요 그러니까 이 변화기질이라는 네 글자가 당신 왜이성악공부를 하십니까? 왜 성인의 학문을 공부하십니까? 라고 딱 물을 때 나의 본성희복이 목적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아. 변화기질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이에요. 신자는 뭐 다른 거지만 혁기구지야라. 구라 혁기구요그옛구자니까그 오래의 구짜요 오래된 것들을 개혁하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그러니, 언 자를 동그라미로 한번 쳐보세요. 언. 기, 자명, 기, 명덕이면. 이미 기 자예요. 이미 자, 스스로 그 명덕을 밝혔다면. 아니면, 자신이 그 명덕을 밝혔다면 이렇게 번역되고요. 우당추이 급이나야. 여기 같은 문장 속에 스스로 자자가 있고 사람 인자가 있을 때는 스스로 자자는 자기, 사람 인자는 남 인자야. 그러니까 우당추이 급이나 또 마땅히 미루어서 급인 다른 사람에게까지. 명덕을 할수 있는 방법을 미뤄가 보자 급이 나야 사지 사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는거예요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유이 거기구염지오야 또한 거기구염지오 그가 그가 예전에 물들여졌던 더러운 것을 거, 거 함이 있는 것을 언. 맨 위에 말한다. 해가지고 겉자는 상성이라고 쓰여있지요. 이럴때는 제거할 것, 버릴 것자예요갈것자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 구염지 5 해석할 수 있지요. 그 예전에 물들어졌던 더러운 것. 사실은 욕망에 물들어졌던 거죠. 그런 것들을 제거함이 있을 수 제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게 신이다. 그지요? 다시, 한 번만. 네, 다시 보세요. 네. 이 언자가, 말씀 언자가 그 다음 페이지 끝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음. 언, 기, 자, 명기, 명덕이면 이미 기자잖아요. 명덕, 신미니까 음. 이미 자기가 그 덕을 밝은 덕을 밝혔다면 또 마땅히 미로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추어서 사지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역 또한 유이 거기 구염주라 그들이 그 사람이 예전에 물들어졌던 오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신이다 이거야 신민이지 그러니까 그죠 지 자는 지어 지선 할때지 자야. 그칠 지 자, 지라는 것은 필 지어 시이 불천지의. 반드시 지어 시. 이시 자니까 여기, 그죠? 여기에 이르러서 옮기지 않는 뜻이다. 지어 지선. 지선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죠? 지선. 지선은 살이 당연지극이라. 세상엔 일이 있고 그일 속에는 이치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살이라고 하잖아요. 일의 이치니까. 살이가 당연한 것. 마땅히 그러한 것. 그러한 것이 극처를 지선이라고 한대. 다 그러니까 지어 지선이라는 말을 말, 말, 만들 수 있어요. 살이의 당연한 것. 그 극점에 딱 쓰는거지. 결국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볼수있을거예요 이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부터는 올라가는데 계속 끈끈거리고 올라가는거고 극점에 딱 도달하면 도달하면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 내려가거나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여기가 지선이 있는 곳이라면 여기를 지키는거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결국에는 내 자신의 명덕을 닦는데 한 점이라도 오점이 있으면 지선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명덕을 닦는데 한 사람에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또 지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어 지선이라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공부겠어요. 음, 됐죠? 지어 지선은 사실은 첫째는 자기 명명덕이고, 둘째는 신민인데, 명명덕과 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명명덕인 지어지선인 거죠. 그러니 이걸 이제 총결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언이 말할 언자 그게 이제 끝에까지 가는 얼자예요. 명명덕 신민을 명덕을 밝히는 것, 즉 자기 자신의 공부지요. 그 다음에 신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게그 사람들도 명덕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을, 개, 다개자를 쓴거 보면, 두 가지가 다. 당, 지어 지선지지, 불천이니. 마땅히 지선지지, 지선의 경지지자야. 땀지자가 아니라 지선의 경지에 지, 그쳐서 불천, 옮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개 필기 유의 진부 천리지극이요 대개 반드시 그 유의 진부 천리지극 천리의 극처를 다할 수 있게 함이 있고 이게 명명덕이지요 천리니까 하늘 이치니까 하늘이 사람한테 부여해 준그 그 밝은 덕그 자체를 다 계속적으로 유지해 놓는 게명명덕 공부잖아요. 그리고 이무일호인육지사야라 거기에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인육의 사사로움이 없게 함을 말하는 것이 지어지성이다 결국에는 여기서 학문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수양이 다린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지선의 경지에 그치게 하는 것 그게 대학 공부의 범위야 <웃음> 그쵸? 그래서 이걸 두고 명, 명덕은 수기, 신미는 치인, 그죠? 수기, 치인지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제왕지학이라고 이 세상 전체를 내가 통과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웃음> 정리를 해 보면, 정리를 해 보면 명명덕 공부가 수기 공부지요. 자기를 수양하는 것. 예, 예. 응. 신민 공부가 뭐예요? 치인이지요. 다스릴지자 응. 다스린다고 해서 내가 강제로 남을 굴복시키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일도, 남을 이끌어주는 일도, 남을 도와주는 일도 다지인에 해당되는 거야. 음, 그요그 음. 치인까지. 예. 곧 신님.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딱 하나로 뭉뚱거리면, 제왕지학인 거야. 지왕. 제왕. 예. 제왕. 이, 이 인간 전체를 다 내가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왕. 그래서 이이 이 대학 대학 공부는 지원제학인거예요 그걸 좀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수기치인의 학문인거고 더 나아가서는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공부고 그래서 차삼자는 대학지 강령하라. 이 세가지를 대학의 강령이라고 한다 이거예요